마지막! 들어가! 고고고. 어, 어 진짜? 진짜? 진짜? 쯧. 어, 야. 어, 야. 자, 이번에 봐 게임은 후레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플레이어를 일본어로 발음하면 발음 기호가 이렇게 나온대요 플레이야 플레이야 스팀에서 지금 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미니게임 형식의 게임입니다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뭐죠? 갑자기? 갑자기? 도입, 도입부가 저렇게 구슬게임이구나 아! 구슬을 더 가져갈라 했는데 쏟았어! 오징어 생김새가 조금 버섯같이 생겼네요 구슬이 흐른걸 보고? 구슬 주술 생각은 안하고? 아, 이거! 아~~ 아, 오케이! 방향키로 할수 있는거네 뭐요 먹었다! 방향키로 10초마다 아 10초마다 미니게임을 하나씩 해서 구슬을 모아야 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아근데 진짜 아무 설명도 안해주고 이렇게 해주기야? 어? 그 와중에 잘해나 대단해 오늘 차면해서 가야 되는 건가? 어! 아, 구슬. 오케 어, 먹는. 하! 하! 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오른쪽으로 하면은 기우.. 그 아래로 기울어지고 왼쪽으로 하면은 올라가요 와.. 나 너무 잘하는데? 수, 수, 차, 차. 약간 그.. 와리오 생각난다 그죠? 아 제발.. 공이 저 초록색으로 들어가야돼 어.. 된거 아니야? 된거 아니냐고.. 들어가! 드! 아이, 개! 어디가! 됐다! 다 찼다. 그랬더니, 이! 와, 이! 율곡! 이! 아, 구슬을 모으고 또이 슬롯을 이용해서 캐릭터 언락하고 뭐 그런건가봐요 어디가 미니게임이 계속 반복되려나? 어! 아! 어! 하! 허! 뭐야, 이게? 어, 아 빠진다! 어, 걸렸다. 새 스킨이 바뀌었어요? 아, 미니게임은 계속. 어! 미니게임은 계속 비슷한 것들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가? 아, 그런가 없네. 스킨만 계속 모으고. 어, 방금 뭐였지? 겁나 잘 먹어. 타! 좀더 힘을 내봐, 구슬짱! 아! 아, 제발. 하나만. 아! 그렇지! 됐어. 999! 아, 또, 이, 야? 헤헤 이건 뭐야? 야, 각 미니게임들, 어? 아, 저 그림을 완성해야 되나봐. 그런 것 같죠? 오, 좋아! 저 그림을 완성하는 게 엔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옷! 마지막 하나! 들어! 가! 이렇게! 으이. <웃음> <웃음> <웃음> 아! 으이. <웃음> 아. <웃음> 오! 아, 이 튕기는 공의 스킨이었구나. 아니, 저 게이지 뭐냐고. 레이저가 가끔씩 뜨는데 저게 정체가 뭘까요? 오, 근데 미니게임이 은근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직도 못본 미니게임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 이게 그거네. 내가 잘하면. 그 게이지가 오르면서 점점 하드코어해지고 구슬을 많이 줘. 그 초록색으로 빠지면 내가 많이 뒤진 거야. 그죠? 그, 그게 맞는 것 같죠? 아! 게이지를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 이런 씨. 어? 그렇지 999아333 나쁘지 않아 이보다 안 낫지 양스킨 아예 염소 스킨 오해마스킨오 자동차 스킨 근데 저거 개수 써 있는 거 보니까 중복도 되나 본데 아 왜? 어, 어, 아, 엄마. 엄마가 말하셨지. 도박은 하지 말라고. 아이고. 아! 아이, 윽. 으윽. 에, 짹! 야, 이거 난이도가 갑자기 미쳤는데요? 랜덤이네. 스킨은 매 게임마다 랜덤으로 적용이 돼. -라 나 개잘! 아이색! 아 이게 제일 어렵더라 나는 아니? 점프키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오른쪽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점프해요 저 아이가 51개, 많이 먹었어 그렇지! 999! 아 설마! 아 이건 지옥이야... 종이비행기 스킨 상태가 왜 저래? 그렇 아이씨... 씨... 아! 좋아! 그렇지.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지. 음. 음. 그렇지. 고고고. 이거 사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사기야. 아주 쓰레기 게임이라고. 이건 뭐야? 이상한 수집템도 가끔 껴있어요 보면. Mama Mia. 아 오케이. <목소리> 아저 여기로 보내자 여기. 그렇지. 그렇지. 여기 오른쪽이 답이었네. 응. 에! 아 제발 그렇지. 마지막, 나와! 됐어! 777-999-888! 이. 꽝도 있어! 근데 저 오른쪽 아래에 별 표시는 뭘까요? 오, 그렇지. 어, 좋아. 이 야. 고고고! 그래, 111이라도. 이게 맞아? 지금까지 많이 고통파 아왔다 굿! 왜 이렇게까지 도박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돼? 진짜 모든 게다 도박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빠진 곳 앞에서 굿을 저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됐어,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래서 사람들이 다 도박하나 봅니다. 999, 999, 999! 씨뭘 바래. 하나라도 좋다 그래. 브금이 바뀌었어요 수집하니까 브금이 바뀌었어요 999 999까지 바라지도 않아 111! 그렇지! 1 1 1 어? 마지막 조각? 아 미니게임이 열린건가? 저게? 오! 미니게임! 미니게임! 아아 아, 구슬을 자르면 안되네 다가오는 구슬은 맛있게 먹어주고 화살만 잘라주는 굉장히 심플한 게임 그런데 미니게임 언락하는 거 맞네요 구구구 나오긴 하냐? 극은 반초가리333 오마이갓 와 미니게임 또 있어 오오 저 스캔은 좀 간지는 데네 마지막! 들어가! 오오오? 어? 어? 진짜? 진짜? 진짜? 제. 지... 음, 어? 뭐야 이게? 제발, 제발 주황색을 이겨. 이겼... 와막 쏟아진다 막 쏟아져 이게 뭐야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미쳤다 이거 사람들이 일나서 도박을 하나 봅니다 오 yes 베배와야아이캔 스킨이 좋아지면 뭐해 손가락은 똑같은데 I am mamam 그만할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 게임이 사람은좀 빡치게 하네 그렇지 그렇지 좋았다. 어? 아... 저 별이 다 들어간 이후에 또 별이 들어가면 그때 차네요. 아, 그 공을 더 넣어야 돼. 아, 그건가? 눌렛 돌아가고 있을 때도 공을 계속 넣을 수 있나 본데요. 자, 넣는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 100% 채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 너무 궁금한데? 좋아 이 위치가 공넣기가 제일 쉽거든 100% 한번 채워볼게요 계속 넣어 계속 넣어 계속 넣어 어차피 하나는 들어가 어차피 하나는 들어가 계속 넣어 계속 넣어 어? 야 룰렛 안 멈추는데? 오 99까지 차는구나 와 대박 99에서 더 차지는 않네요 계속 공을 넣다보면 좋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올라가나봐 아이으 막판 구슬치기 하고 이게 이런 식의 게임이고 뭐 엔딩은 따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미니게임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다 라는 걸 충분히 알렸으니 이제 구슬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99! 999! 999! 어? 게임이 아 중독성이 미쳤어요. 아, 재밌었네요. 도박 게임이어가지고 개똥 게임인 줄 알았는데 확률도 조작할 수 있었어. 어, 하트? 어, 이상한 메뉴들이 생겼는데요. 이거 무한모드인가 봐. 하트, 오, 미니 게임을 이제 선택해서 할수 있네. 대박! 낙 38. 그러네, 무한모드인데 이제 죽으면 끝나는 이건 뭐야? 랜덤 무한모드인가 그러네, 진짜 무한모드네 미니게임이 랜덤으로 계속 나와, 계속 이건 뭐야? 아, 스킨 스킨 모음집 오야 근데 cd 스킨에 맞게 부금 되게 잘 만들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부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웃음> 와 진짜 많네 종류 심지어 이것도 다 모은 게 아니잖아 가격이 6,600원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가격으로 보일 뻔 했으나 충분히 합당한 아주 재밌게 즐긴 플레이야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심심하실 때 시간나면은 이거 플레이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으... <놀리가> 응, 어... 어... 응, 어... 어... 어... 어... 또다다오아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좀 내지마 플레이 아아좀아으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 독수리지만 매의 눈 뭐라는 거야 <웃음> I'm gorilla 딱 똑같 똑거 까